난책이에 어, 응. 이거 다 팔아, 다 팔아. <웃음> 뭔가. 하나에 이코스틱스보다. 이아 <웃음> <나> 이거 고 이거 고야아 이거 고이있 Go, go, go! 쉬는 이 느낌 때문에 너무 좋아 Yeah. y okay, g good luck. a l i see you guys. I'm sorry, I'm sorry. I'm s o r I'm s o r r I'm sorry. Oh my goodness. 음. 그럴 수, 수 있고 잘라 는거 아니야? 그렇게 만다 씌워야지 기 오는 운동되 느낌이 너무 좋다그 음. 다음에 또그 다음에? 우회자, 오케이 근데 갑자기 공포야아 So sick day today, so sick day 기 이쪽으로, 그래? 어, 아일드 레이크로 가야돼 아일렛? 네, 그아일드 레이크 북쪽, 이제 아, 남쪽에 가 위드 아, 레이크 이미 아것 갔던 길 두개 남자, 고 여기서 꺾고 올라서 와 처음 본게이거같거든요아 l 렛 3, 어. 2, 1. 엄청 많이 가야 어. 돼. Let's go. Okay. 어, 좀쉬래 어, <웃음> 아, 이럴, 이럴 아니, e you? Okay. o 다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힘든 o k <웃음> 나는 딱 10kg가 적당한 거. 나한테. 응. 아, 서 처음 먹는 다 네. 우와, 개 좋은데, 여기 아, 아 수고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여 주마. 고맙습니다. 버트까지한번 누워봐, 일로와서 너한번 누우면 이제 이거 잔다, 진짜로 잠깐만, 내가 아직 그거를 안 했거든, 한번더 앉아봐 그냥 앉아도돼 오오, 자, 무서운데? 그렇지 우와 <웃음> 대박이지? 나 <놀람> 물을 너무 안마시겠그 도끼 갈았어 이거? 어 어제, 어제 갈았잖아 어 털을 안 넣었어 아이씨 바보 와 냄새 너무 좋다 아이저장작 냄새가 더 좋아요 <웃음> 이, 이, 이, 이, 이 냄새, 이냄새보 우와 그릇 가져오세요 네 어, 허리가 이제 아프 풀려, 허리 아플려 와요, 와요 이제 그그릴증 음. 맛있는데. 오 근데... <웃음> 진짜 그렇게 차가워? <웃음> 어? 진짜 너무 차가웠지? <웃음> <따가운지? 웃음> 아니 형, 아, 이 정도면 참을 수 있지가 않지? <웃음> 진짜 그냥 개차가워아진짜 <웃음> 동상 걸릴 것같아 재혁이 <웃음> 어, 형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해 지금 빨라 와가지고 재혁이 <웃음> 형몇초 버티나 보자 이게처정 아, 그 들어? 아니 형 처음에 들어가면 진짜 좋다 하다가 어? 아, 아... 하는 순간 갑자기 어? 약간 어? 약간 어? 발바닥을 이렇게. 이게 근데 진짜 힐는는게아니고 마비 되는 거 같아. 하는데야 발바닥도 아, <웃음> 아, 아, 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아하하아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차가운 게 아니고, 야, 차가운 게 아니고, 이건 차가운 게 아니고 얘는 나는 어. 너무 바이어 사람. 자, 나옵니다. <웃음> 자. 자, 아 뺀다. 아, 하나. 아, 잠깐만. 내가 궁금하지가 않아. 그 부분은 나빼야 빼야돼. 나 진짜 너무 아프다. 아! 오! 형 아직도 있어요? 응도 안 해? 어, 음. 어 오, 대박인데. 대박이다, 귀여워. 뭔거아네무 소리야? <웃음> <웃음> 다 됐습니다. 음. 와우 엇? 음? 마법 들어왔다니 엇? 네. 응? 검정색 그때. 그냥 이거 그냥 수저로 한 거에 들어 온거 맞나? 가라이 불어서 갖고 왔어? 왜냐면 이, 이, 이 바지 보자는 게더 불편할 것 같아 음 털어 그렇게 막 편하진 않다 아, 고기는 좀깔수 있겠다 이게 기대고 싶었던 것 같아 내가 <웃음> 와 육개장 먹었때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그 럭설이었어 오, 뭐 어, 오 저기 물고기 튀어 방금 어 저기 저기 있네. 있네 이제 물고기 나올 시간인 거지? 어, 좀딱 이쯤에 딱이쯤 어. 아, 생각한 13kg랑 막상 짐을 음. 하고 1 3 k g 라 하니까 와. 한 9킬로 때부터 좀 솔직히 6 k 로 정도 때까지 간만에 갔을 때만 해도 뭐야 할만하네. 응. 너가 계속 얘기를 했어. 근데 한1 1 k 로 정도 되니까 말이 <웃음> 없대. <웃음> 아 나중에 <웃음> 다리가 힘드니까 이걸로 막 이러면서 <웃음> 이러면서 부들부들 거리고. 몸이 힘든 힘든데. 오늘 너무 힘이. 몸은 어. 진짜 힘든다. 너무 딱이지 않냐? 그러니까 거리가 됐어. 됐어. 어. 이렇게. 지 엄청 많아. 이 그래 나요. 내가 해보 있어서그런래도 아, 거품이 났구나 와 대박 개맛이 맛있어. 먹을래? <웃음> <웃음> 음, <저걸로는 제가? 웃음> <웃음> 음, 아닙니다. 아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셔시 앉아. 밑에 제 출발할 때보다 더 배부르게 출발하는데. 이거? 이거 와, 무섭다. <웃음> 아, 무섭다, 무섭다. 떨린다. <웃음> 긴장돼, 이제 아니까 더 긴장돼. Let's go Ideally, s 성공! 성공! e 됐다, 됐다. l e t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오이 오케이. 와. 와. 이 오케이. 오케것 같아? 이 오케이. 오케이. 오오케오 이거, 진짜. 가방 무게로 집중해서 네. 넘어가네.